이 내용이 굉장히 길죠? 길어서, 교회와 가정, 전반적인 그런 신학적인 원리, 그 삶의 그 형태, <웃음>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을 그 아주 차서 이렇게 다 헤아려, 알려주시고 어, 있습니다. <웃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교회와 가정은 구별된 그런 공동체이지만 서로 대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보이는 교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의 교회, 가정들의 그 교회에 중요한, 그 가정들이 교회의 중요한 인자들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교회는 카의 권세가 없고, 가정은 카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 국가와 같이. 그래서 그런 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 징계할 자를 징계할 수 있고, 교회의 한, 한 분자로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성경은 예수 그리토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게 항상 천국의 도리를 세상의 언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관계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관계 기초로 해서 또 주님이 또 낮아지셔서 보이신 그 관계 의 내용은 그 관계 사랑과 그 모든 그 방법과 그 목적을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충분히 한계가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걸 충분히 누려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웃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등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 실용한 생활을 그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 전체로 자신을 다 주님의, 에, 에, 주님께 드린 존재로서 출발하지 않은 관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교회, 또, 어, 나와, 가정, 나와, 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그,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들여진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그, 생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자기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어, 우선이 될 관계. 예수님께서도 그 가족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초자, 그, 친척, 뭐, 자기까지라도 다 부인하지 않으면, 아 이제, 제자로서 출발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안된 상태에서 첫 단추를 그렇게 대강 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안 고쳐지는 거죠. 세월이 가도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그 그 세계를 그 본인이 과정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의문으로 받아서 주장하고 종주목을 대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 교회도 안 돼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차서 이렇게 누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지 그 교회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같이 성장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알고 같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려가면서 같이 자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충만한 대로 자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지식이 들어가면 지식을 장, 잘 정리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지식을 못 쫓아가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이제 입도 다물고 헌신도 잘 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잘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를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거 <웃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대우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 연합대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토대에서 경건한 후사를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경건한 후사를 잘 양육해서 완성된 상태로. 끌고 가는가? <웃음> <웃음> 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그, 안 되면, 이제 그,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은 얼마나 추한 존재였었는데,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짐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가는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칼빈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알미니안들이 다되버립니다 칼빈, 칼빈주의 그늘 아래에서 유대교인이 되고 로마교인이 되는 거예요 <웃음> 가정제도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오면 그 이제 서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한 목소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관계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서와 느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갈수 없다. 그 가정 즉.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정 그 사랑 뭐 그런 어, 화평 그외비저그 성신의 열매를 비스무에 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한 걸 가지고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됐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뭐, 이제, 사실, 한 가정 안에도 누가 먼저 예수 믿고, 누가 먼저 깨닫고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 순,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순서대로 서지 않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그, 그, 강압적인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신령한 관계가 돼갖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진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항상 이제 장유유서 예? 그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걸 주장해 버리고 이제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그런 그렇게 되면 비스무레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 라고 하지만 사실 영원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항상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관계를 이루고 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서로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간다. 이런 것이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이루어져야 그 가정도 의미있게 존재하고 그 영원성 있게 존재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분명히 그, 주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께 이제 먼저 가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그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 그 자체의 정과 그 자체의 그뭐 육신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된, 되는 사람, 매일 현재적으로 둘이 가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김홍준 목사님이 뭐 다른 책에서 그 종이 호랑이 비유를 했는데 종이 호랑이만 믿고 있던 사람이 진짜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그런 비유예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 종이 사탄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에, 그렇게 여기 실제 실령한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종이로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사탄에게 에, 미혹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종이, 종이 신학이고 종이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말을 만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그 안에서 신령한 관계를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그 가정을 제대로 세워간다. 그 사랑을 가장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제어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다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은사에 충실해 살도록, 그러니까 아내도 그 함부로 자기 일에 끌어들여서 그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주는 은사도 그 아내로서 잘선아갈수 있게 하고 자식도 자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잘 추해갈 수 있게 하고 그 함부로 주장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뭘 세상을 살아 먼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면. 더 효과 있게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망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가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웃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구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참된 그런 관계를 이루고 가게 하시는가? 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이 가정제도를 잘 이룰 수 있다. <웃음> 단순히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식들 많이 낳으면 좋죠 이 세상에서 그 권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자도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오면 좋죠 인간적으로 보면 좋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고 돕는 배필이지 내일 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된 상태에서 그 돕는 배필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악한데 나를 악한 자를 도, 도우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저 악한 열,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하기 전에 이미 그런 사명을 알아야 돼요. 혼인할 때혹 몰랐으면 혼인하고 나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라도 이제 고쳐가야 옛 사람의 그 수작들을 다 고쳐가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아내가 사실 신앙이 없, 없으면. 그 사랑을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반듯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주가 된 그런 사회의 가장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먼저 깨달을 경우는 아내도 그렇게 해.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찾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 자식을 사랑하고. 그걸 섞을 수가 없다. 육신적인 것하고 그거하고 섞을 수가 없 섞으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웃음> 서로 합력해서 어떻게든지 상대가 모르면 알 때까지 인내하고, 종주목 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기도, 은혜의 방도를 주셨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좀 하다가 안 맞으면 치워버리고, 아, 저 사람, 완전 사단의 자식이야. 저건 해도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면 이혼하면 다시 재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그렇게 그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웃음> 이혼할 수 없죠. 그렇게 이혼하면 재혼할 수 없. 몰랐을 때는 뭐 주님이 그 언약안에서 공의를 여겨주시고 이제 세워가시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같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방법으로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서로 돕는 자가 돼. 이게 사실, 돕는다는 표현은, 아, 그, 저 아내에게 주어진 거지만, 시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진짜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야, 어,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고, 이제 철저히 옛 사람을 벗어서, 어, 살아갈 수 있고, <웃음>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혼인부재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데, 여자들이 이제 혼인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꿈을, 그, 끝까지 이제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혼인부재 현상이라고. 혼인부재라는 게 혼인의 목적과 방법과 그, 그, 그, 동기, 그, 근본적인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은 혼인부재예요. 아무리, 이제, 형식을 가지고, 어, 그, <웃음>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가, 가정은 혼인부재의 가정.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가정. <웃음> 혼인의 본질과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가정은 혼인부재의 가정. 분명히, 이제, 혼인의 목적은 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생육해서 번성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돼가는 건데, 근데 혹, 이제 자, 자식을 안줄 수도 있다는 경우, 에의 수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안 준다고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아, 사명이 있으니까. <웃음> 이게, 전체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가정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제,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 그리고, 내 자식의 지식 수준의, 지식 수준, 내 지식 수준과 상대, 자식의 지식 수준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의 가장들이 그렇잖아요. 그걸로 권위를 갖고 내세워서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 뭐그 사람이 지식을, 지식이 많이 가졌으면 지식이 많은 대로 또그 뭐 외에 것들을 세상에서 이제 가졌으면 그런 걸 가지고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혼인, 그게 이제 혼인 부재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가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걸 아는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 그런 열매가 나와도 그걸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이 뭐, 그러니까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기준이에요 말씀개시와 행동개시로 보여준 것이 기준이다 그게 표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표준적인 가정의 모습은 그 말씀과 그 행위개시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이 모델인 거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이만큼 안다고?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최근에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사실은 세상의 그 사조가 크게 대별하면 헬라주의하고 유대주의잖아요. 헬라주의하고 유대주의. 철학도 사실은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이 그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님의 기독,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가정을 이루는. 그렇게 모든 종리적인 인생관과 우주관과 역사관과 신관뭐그외 모든 것들이 정리된 사람들은 그런 사조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사조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 그냥 그것도 방법으로만, 그 아는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령한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라도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좋게 권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먼저 깨달았어도 나를 따르라고그 그, 그걸 가지고 표 표를 내세워 가지고 기치를 내세워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서 가는 것이고 그 그정 그만한 수준에서 또 성도들이 보고 같이. 그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그, 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더 실력을 갖춰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교회도 지배하려고 해. 내가 몰라서 지배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더 알아서 지배를 해야지. 이런 생각. 참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실실령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권면하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지 본인도 살고 그 본인이 그 살지도 않고 사실 그,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그 이제 뭐 목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잘 가르치고 잘그 살아가는 목사 또잘 가르치지만 행동은 없는 목사 잘 가르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목사. 그건 거꾸로 이제 성도들한테도 비유가 될수 있어요. 이러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래도 교회에서. 근데 잘 가르치지만 못 사는 사람, 잘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그 분류해서 자식들을 생각할 때도 혹시 뭐내 자식 중에 전부 이삭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내보내시라고 그러면 내보내야. 그냥 그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학대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그게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한 건요. 그 헬라주의 사상, 그 유대주의 그런 저,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학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학대해 주는 데 똑같아요. 교 교회 뭐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육신적인 신학이 신령한 신학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료하다고 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방도와 지혜로 본인이 누리고 본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받은 방식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이 전파한 그 일에 자기가, 자기가 그 전파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에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데를, 뭐, 사우나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뜨거운 사우나에, 그거 비교가 안 돼. 지옥에서. 그니까, 그, 그, 그, 그, 그걸 알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삶이 지옥의 삶이었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 그 지옥이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세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알고 시작한 사람이 어째 거기 다시 갈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갔다가도 실실수로 연약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어 다시 자, 자신부터 잡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본면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가 진짜 아주 고도한 사회거든요. 고, 고상한 사회고 고상한 지식과 고도한 그런 독성을 가진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적으로 말한 번이 언어 언어 폭력을 하는 것, 언어 폭력하는 것부터 사실은 그게 사실 학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관 중생하지 않은 언어를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농담을 하고 함부로 그런 걸 우리가 서로 그 기도해 주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자신의 말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고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고 아는 지식 가지고 뭐 아는 뭐 권력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전반적으로 명령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부간에 부부부자간에 더 이제 뭐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사회 속에서도 아이, 나보다 똑똑치 못한 인생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때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처럼 못 살지. 내가 그, 그런 조건만 됐으면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속으로 그러고 살아요.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령한 그 그러니까 절대 그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 저기 그저 연인 관계 속에서 남자가 잘 모자라고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 있을 때 여자가 자기를 다 희생해 가지고. 헌신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게 한다든가 의사가 되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넌내 수준에 안 맞아? 하고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취하는 거. 그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 예. 관계가. 그 헬라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그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철저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돼.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잘 이끌어줘. 뒤통수. 나중에 나중에 미천 드러나면 아무 할 말이 없거든 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진리를 성의껏 알든지 모르든지 진리를 성의껏 자기도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것도 주장하지 않고 섬기면서 알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자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게 교회와 과정의 그 관계예요 그것이 잘안된 상태 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다 어지러워. 저기 교회를 자기 방식대로 다 해버려. 주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교회 왕이 되려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교회 왕이 아니지, 실력만 가지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